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요즘 저는 보스는 안잡고 탐험하는 맛에 엘든링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번작이 방대한 오픈월드이다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두시간 플레이하는 것으로 수집요소를 직접 다 찾아다니기에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하단 링크에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스크롤로 줌아웃 드래그로 원하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팝업창에서 모두를 체크하시면 너무 복잡하여 도리어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요소만 체크하셔서 골라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하세의 맵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아이템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영문이긴 하지만 아이템을 클릭하여 기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즐기면서 가장 애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위치 카피 기능인데요 하단의 맵 링크 카피 버튼을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디스코드처럼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맵 사이트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집한 요소를 따로 저장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런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엘든링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필수 툴이 될것 같네요 엘든링 출시 3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맵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 보니 메타 점수가 90점 후반을 받은 것이 또 한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즐거운 엘드닝 라이프 되세요 안녕